안녕하세요 이지 쌤입니다 한양대학교 입니다 한양대학교 제가 대학생활 할때 정말 추억이 많은 장소인데 강의를 하러 오게 됐네요 참 예전에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강사로서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그냥 오늘 강의 전에 되게 여유롭게 좀 일찍 와서 학생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것들을 계속 그냥 앉아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나는 왜 그때 대학생 할때왜 이런 걸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되돌아보면 좀 이런 거좀 해볼걸 이런 게 진짜 많이 느껴지네요 대학생활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내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거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참잘 마련되어 있어요 취업지원센터 학사처 그런 데 정말 많은데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지 못했던 게 정말 후회가 많이 돼요 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바빴었던 나머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 홈페이지나 그런 데 들어가면 정말 많은 그런 정보들을 계속 흘러넘겼었던 거죠 정말 그때 당시에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왜 후회가 되냐면 제가 강의를 다니면 이제 각 학교에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 나든지 취업창업지원센터 그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무리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도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거죠 아니면 참여를 신청했다가 그냥 안 오는 것도 부지기수고 그래서 참 많이 아쉽다 하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참 느껴요. 지금 이 영상을 대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그 홈페이지 안에 올라오는 그런 다양한 강의라든지 프로그램들을 꼭 주시하고 계세요. 학교에서 지원해줄 때꼭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내신 그 등록금을 뽑을 수가 있어요. 뽕을 뽑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교 홈페이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반값 등록금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몇 백만원 정도 그 등록금 좀더 활용도 있게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얻어 나가야 할 것을 다양하게 얻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등록금 낸거뽕 뽑는 방법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어 등록금을 어떻게 하면 좀더 아낄 수 있을까 아낀다기 보다는 좀더 활용도 있게 쓸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학교 내에 있는 교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꼭잘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고품질의 강의가 많아요 특히나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줘야지만 학생들도 또 좋은 평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도 많이 섭외를 해요 그런데 학생분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홍보가 부족해서 일까요? 홍보가 부족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학생분들이 좋은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학교에서 우리에게 진짜 진심으로 이런 걸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만 있다면 그런 그뽕 뽑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우리가 하는 강의를 좀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를 더 많이 만들어 준다 그래야지만 서로 순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록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거는 아마 되는 대학교도 있고 안 되는 대학교도 있을 텐데 오피스 365라고 하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여러가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을 쓸수 있는 그런 구독 형태의 프로그램인데요 요거 대학생들이시라면 무료로 쓸수 있어요 각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학생 이메일만 있으면 그 인증만 받으면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도 쓸수 있다는 거죠 제가 파워포인트 강의를 할때 모핑이라든지 아이콘 뭐 여러가지 디자인 효과 같은 것들을 쓸때 무조건 다 전부 다 오피스 365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 프로그램들을 쓰시면 학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라고 있어요 포토샵이랑 엑셀 프리미어 뭐 여러 가지 많은 디자인 프로그램들 그것도 쓸수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학교가 어떤, 어떤 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학생이라서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어, 오피스 365만 하더라도 한몇 십만 원은 뽕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오피스 365쓰신분 계세요? 라고 하면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한열명 들까 말까 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의 학교가 오피스 365꼭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등록금을 진짜 가치있게 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대학생활 중에서 조금 후회되는 거라고 하면 해외 교환학생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마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왜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토익 점수도 생각보다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신청해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거를 하면 안될것 같았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나는 영어가 안 되니까 안돼 나중에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더 지금 본 현업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보내주는 형태로 가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문화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 대학 졸업하면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거든요. 아까 전에 하던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냥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입으로 떠먹여 주려고 할때 그걸 무조건 잡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각 학교마다 다양한 시스템과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를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뽕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들이 정말 많이 많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내 입에 떠먹여 주는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 때는 내가 직접 나서야지만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께 꼭 스스로 찾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곧 강의 가도록 할게요 이지쌤 이었습니다 안녕